12번을 설명할 건데요 근데 여러분 들 12번 같은 경우를 만약에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시간을 끄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 이런 문제 제가 풀어드리는 이유는 어 시간이 남을 때 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안이 복잡한 거를 그 현장에서 푼다고 한다면 여, 뭐 연습이 많이 안된 상태에서 는 아마 좀 힘들겠죠 자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걸를 고르라 그랬거든요 갑원 2018년 5월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한 후 실제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자 그러면 보이스피싱하는 보피하는 놈은 누구예요? 자 갑이죠. 자 우리가 보이스피싱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 주로 이제 그 수사에서는 그냥 보피라고 그래요. 보피 줄여서. 자 그래서. 범행을 했는데, 자 그때 어, 을이라는 사람, 을은 2019년 7월경 갑으로부터 적법한 사업운영에 필요하니 은행계좌, 현금카드, 비밀번호 알려달란 부탁받고 갑이 어, 보이스피싱 범죄, 범행에 죄범 사용할 것임을 알지 못한 채을 명의의 은행계좌를 어, 갑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이 가, 보, 보이스피싱하는, 보피하는 놈한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어, 계좌번호하고 지금 카드, 현금카드하고 비밀번호 다 알려준거죠? 그죠? 멍청한 짓한 거지, 을이라는 애가. 그죠? 그래서, 을은 좀 약간 좀, 좀 모질라는, 뭐야, 그리기 가면 안 되지만, 좀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A는, 언제또 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이에요. A. A는 갑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기망당해, 을 명의의 계좌에 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어 을은 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어, 우연히 알게 되자 어 순식간적 어, 순간적으로 욕심이나 이를 임의로 인출하였다. 자,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 A는 A라는 사람이 새로 등장했죠.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예요. A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A가 A가 어, 이 보이스피싱 보피하는 갑에 가배 속아서 지금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데 어느 계좌에 넣어주냐면은 아까 전에 그, 통, 그 통장 빌려 통장 계좌번호 빌려준 사람이 있죠 을이라는 사람 그 사람 을 명의의 계좌에다가 천만 원을 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애, 여기서 사 어, 속아 사기당하고 속은 사람은 A죠 그죠 그리고 어, 이 이용당한 을, 을 명의의 지금 계좌에 천만 원이 입금됐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을은 천만 원이,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을은 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각각 통장 빌려주, 계좌 빌려주네.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자, 욕심이 난 거야. 어? 내 통장에 천만 원 들어와 있네? 하고, 이 돈을 갖다가, 보이스 피싱 어, 범죄 범죄하는 놈들이 어, 자기 통장을 이용해서 지금 천만 원 입금 받은 걸 가지고 얼씨구 좋다 하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 써버리게 됩니다 인출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또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봅시다 어, 이에 화가 난 어, 갑은 보피하는 놈이죠 보이스 피싱하는 놈 갑에게 전화 을에게 전화해요 A가 입금한 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는데 자 을은 이, 어, 갑의 이러한 협박을 녹음했어요. 협박 발언을 녹음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자 자신의 동생 병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병에게 어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천만 원이 입금되어 어 있는데 사용했는데 이를 안 갑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하면서 어 자기 동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실제 있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자, A하고, 아까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어, 사기당한, 천만원 사기당한 A죠. 그리고 그, 어, 의뢰 동생, 그, 니까 계좌 이용당한 그 동생, 병이라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서 수사가 개시돼서 자, 이 보피하는 놈이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검사는, 자, 의리 녹음한 파일 중, 갑비 협박 발언 부분, 자 그것을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어 그림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 그림을 한번 좀 봐볼까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요거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은 어 잠깐만요. 지금 아까 그 문제 풀었던 것을 갖다가 어, 연상을 하면은 그림을 갖다 그려보자 그려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갑이라는 사람 보이스피싱하는 놈이죠, 그죠? 보이스피싱하는 예, 그죠? 잠 펜을 한번 바꿔볼까요? 예, 보이스피싱하는 놈. 자, 요 갑이라는 사람, 요 고, 보이스피싱하게 생겼죠, 그죠? 이게 안경 쓰고 여기 수염도 좀 나고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 어, 보피에게 계좌를 알려준 멍청이을, 그죠? 예, 이좀 멍청하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의리의 통장. 어, 계좌도 줬다. 그 다음에, 어, 그러나, 보피놈에게, 어, 통, 통, 빌려준 통장 천만원, 어, 찍힌 거, 어, 인출해버렸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놨죠. 그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을이라는 것은 자기가 통장을 빌려줘서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기 피해자를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바로 사기 피해자죠. 어, 또 다른 보이스 피싱 당한, 그죠? 예. 보이스 피싱을 당한 A. 그래서, 을 명의 통장에 천만 원을 입금한 사람, 요 사람, 얼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 요런, 요런 사람. 그 다음에, 어, 또, 을의 동생 병, 또, 요렇게 생겼네요. 그죠? 요렇게 생겼고. 그래서, 여기한번좀 보시고, 문제를 보면은, 자, 기억번 볼게요. 어, 가의 사실관계에서, 어, 가백의 형법상 범죄단체 활동죄로 별개로, 어 사기죄도 성립한다 그렇죠 아까 전에 그 a라는 사람에게 지금 천만원 보이스피싱 사기 쳐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기죄 성립하겠죠 갑이라는 사람 그래서 기억 번 맞습니다 네번에볼게요어 사실 과의 사실관계에서 을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립하겠죠. 자, 자신의 자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돈을 두었어요. 여러분 그거 어씨구 좋다고 쓰시면 뭐 된다? 횡령죄 됩니다. 그죠잘 보관하고 있다가 예, 은행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 그런 돈 쓰면 안 돼요. 어쨌든 내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돈이 입금됐어요. 근데 그거 어씨구 좋다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횡령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자 보이스피싱 당한 A라는 사람이 지금 을 계좌에다가 지금 또 돈을 갖다 천만 원넣는거 이거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횡격죄 성립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어요 성립하지 않는 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어 디귿 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 취지가 갑의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있는, 사실인 경우 우리 녹음한 파일 중어 갑의 협박 발언은 어 전문 증거가 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 협박을 좀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그랬겠죠. 갖고 그 이용당한 어, 계좌 빌려준 이용 계좌 빌려서 이용당한 을에 을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겠죠. 너이 새끼 말이야 이거 어나안 돌려 돈안 안 돌려주면 너 가만 안 놔둬 하고 협박을 했겠죠. 죽여버린다고 막 협박했겠죠. 자이 경우에 그걸 을이 지금 그대로 녹음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 증거가 아니라 자기가 당한 거를 직접 자기 폰에 녹음한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직접 증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간접 증거인, 전문 증거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아니죠. 그래서 D급번 틀렸습니다. 자, 리을번 해보겠습니다. 어,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 취지가 갑, 어, 갑이 유아같이 협박받, 어, 협박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어, 사진은 전문 증거에다 했는데, 지금 이 동생이, 동생이, 그, 의뢰 동생이 지금, 뭐예요? 그, 문자 메시지를 어 캡쳐 떠갖고 지금 놔뒀단 말이에요 자이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동생에게 보낸 이 문자 메시지를 지금 검사가 캡쳐 떠갖고 지금 증거로 내밀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문 증거가 맞죠 그죠 그래서 리을 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에게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리을 번설 시번에 보면은 어 갑에게 어, 협박당하고 있, 있다고 문자 보낸 거 도식 제가 이렇게 도식을 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보면은 어 오빠가 그죠 아까 제 을이라는 오빠가 동생 동생에게 지금 뭐한 거예요 문자를 보낸 거죠 그죠 그래서 병 바로 어의 동생 병 병의 핸드폰에 찍힌 문 찍힌 거 그죠 오빠가 보낸 문자는 전문 증거에 해당하죠 그죠 한 달이 거쳤잖아 동생 폰이라는 한 달이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죠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 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예, 가운데 꼽살에 껴져 있는 네, 니은과 디귿, 그죠? 네,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어,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호사 시험이란 게 얼마나 참 힘듭니까? 어렵고, 그죠? 그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이 복잡한 사안을 갖다가 여러분이... 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이 다 그림 필름처럼 영화 필름처럼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 현장에서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평상시 많이, 풀어보이,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거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른 문제 다 풀고 어, 12번 같은 문제를 건드리시는 게 낫겠죠. 그죠? 뭐, 12번, 12번 앞에서 지금 여기서 시간 다 까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더 쉬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런 문제 평상시 많이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실제 이 사례형 문제가 요즘 시험의 추세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 안 하시면, 여러분 고득점. 그러니까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는 포기하신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는 하시되 시험장에서 풀 때는 어떻게 하라? 맨 마지막에 푸셔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